<웃음> 이거 도구도 뭔가 신기해 저거 뭐야? 분홍색이야 아 그러네 오미잖아요 오미잖아요 오미잖 <웃음> 뭐야 망했어 맛있네 어 많이 타고 싶네 와 와인 창구 와인 짱 많다 언니 먹을러? w o d Linen, judge, wine, what, by the label What's the s o r n This is r g Right? e t o t i n g a o l e o good t i n t o m e Yep Let's get a e x u n l e I don't drink anymore 이게 패키지하장 아닌데? 이거봐! 개귀엽지? 어. 힙합성 알아? 처음에 시작할 때 물이 열어서 가어네 이럴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있어 Germany, s p a 이렇게 노란색레이블되 있는 거봐 너무 이쁘다 우리 아까 이쁘다 거잖아 박이었어 아, 왜? 우리가 먹었는데. 언제? 나 이거 우리 언제? 우리 나 그때 나 비, 말을 비행기 해. 타자마자 말을 우리 그 거의 슬로 카페 슬로 와인 기억 나지 슬로 네트로 와인 비행기 타자마자 뭐나 이번 겨울에 오자마자 어르 태원에 차포. 아, 우리 와, 어 됐다 이거. 응? 이거. 이야 뭐. 감 감독은 영어라고 이거 트브리였네 캘모탱 는다 되게 재밌는 칼릭 많아. 이거 재밌어. 이거 프라이에 깔렸어. 아이 있어 이거 근데 맛있어 이거. 나 할래. 나 페퍼 페퍼. 나도 나도 나도. 흰색 패키지인데페코페코 MountON This is a Mohamed I just want to go to haha a c t 터 a l l y 이 s t a 거 t e t h g g y 절대 안가져 우리 오빠 u 계속 h e was a s e 안 돼? 아니, 이거 금방 빠져. 15초 쓸게, 내가. 아 d I don't know. I d o n 너무 많아 10초 o n t k n o 아니 이게 <웃음> 왜 터지냐고 w I 이게 뜯는 게 이쁘던데. 뜯 o 거? t 몇... 유통기한이 3월 28일. 오케이. 어? d o 가지고 n o 도 I d o n 소금이 많 w I d 반만 할까? 한 번. 한 번. 한 번. 빠진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다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트한 번. 한다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이게 완전... <웃음> 잘이시네나 이거 왕반니로 먹어 언기고요 꼬다리 먹을 사람? 나 꼬다리가 그렇게 싫더라 아니쁘잖아. 꼬다리 아니야 꼬다리? <웃음> 코다리는꼬다리는 어디 는거 아니지 이거 뭐 비싼 건데 아니 근 어. 먹으려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 그래? 냄새 진짜 심하다 언니 어, 꼬다리 좋아져 하나 꼬다리 안 좋아해 나양보에서 먹은 거야 너 김밥 <웃음> 꼬다리 먹기만 해나 김밥, 김밥 꼬다리 안 좋아해 너 좋아 나도 언니 좋아 아까 빡빡했어? 어, 어? 맛있겠다. 근 어떻게 자를건데? 네. 그냥 슬라이스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 또. 이이 모양으로. 지금? 어. 아, 아니. 이따가? 어, 슬라이스 먼저. 돼. 아, 그 이렇게 하자. 응. 그래? 왜 저래? 이거 어, 뭐야? 야, 저거 내장지방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내장지방? 그거 MR, MR 그거. 지금 <웃음> 뭐야, 왜 저래? <웃음> 야, 지그러워 칼이 쎄고라 좋네. 내가 하면 반을 들리는데. <웃음> 다 쪘어? 아니 야 무서워 이렇게 잘라 내가 잘게 아 니가 더 무서워 어? 야 조심해 제발 레즈베리 음 씻어야 돼? 누가 씻었어? 누가, 누가 씻었어? 방금 더 씻은 거 같은데? 그때 어, 내가 좀다가말 안해? 아 씻었는데 <웃음> 진짜? <웃음> 무섭게 저기 물을 엄청 머금고 있어 쟤. 씻을까? 오늘 응. 이게 막아주고 싶어 이게 맛이 없어 왔어 왔어 왔어 이렇게많이 낸다고? 응. 근데 아침은 이거도이 <웃음> <웃음> 정도. <웃음>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아이정이정수 있었니 내가 도까야도이 정도. 이정 예뻐 정도. <웃음> 이정 <웃음> 왜가다쓸 <웃음> 데가 있어 퍼펙어 퍼펙트로 다섯 개 정도 넣으면 되겠지? 에? 가만히 넣어 네. 당장은 네. 여기 응? 시원해야 맛어도않 다섯 개를 하겠네 여섯 개 넣어요 빼빼로떼 대신 긴 얼음 스톱해 그래가지고. 아. 그걸. 믿다. 내가 유튜브 보니까 세명인데세명다 다르더라고. 리스피리. 그러니까 이건 원래. 자... 맛있어? 응? 맛있어? 먹거 <웃음> 뭐뭐 아니야? 냄새, 냄새 맛있어. 응. 안 마셨는데? 부라타 치즈를 만들 거예요. 만든다고? 아, 다시... 이미 만들어졌어. 야. 아 이게 이미 찢어졌어 근데. 뒤집어. 뒤집어. 뒤집어서 나. 놔. 뒤집어서 나. 알았어. 쓰랑 같다. 쓰랑. 우 우유야 또? Where d you get this? Shop r right. yeah, so wow. i t e a good one. You're a good one. You're a g r e a g o o one. y o e d e n e y a e n e g g r a n e e r y u n g o r e o e o n a a n o o e y o u o u n d a a a a a a 와 너무 예쁜데? 그러니까. I'm so l 라라라라가 <웃음> 절대 몰라. I'm so happy l <웃음> 라 la la la <웃음> a 하나 어디 있어? 하나 몰라 세 개밖에 없던데. 그 이제 둘. 아. 자를 추가합니다. 어, 아, 아, 응. 응. 응. <웃음> 오, 얼음 다 넣으면 안 되지. 이자나 아파 나체질어아 아, 너무 아니 아, 다많으 v 로 맛있어 I 아, l 좋아해? 내가 u I l 원래 보통 그거 처음에 떼어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는 love you. I 여기 안에 오징어랑 스킬러이랑홍합이랑 그런 것들 들어있어요. 새우도 있네, 새우. 토네이도, 푸시미, 무춥은, 앤, 트러플. 아, 트러플 들어가면 그게 있네? 아니, 모든 걸다 트러플로 하는구나. 인생의 트러플. 맛있겠다. 빵이 너무 캐지니까 물기를 쏙 빼고. 끓기 시작하면, 좋아. 팝피비는 6개월 안에 먹었어요. 근데 이제 딱 6개월이에요. 팝피비 <웃음> 맛있어. 싱글, 더블. 코퍼를꾹 누르면 애기 다루듯이 애는 안키워봤죠만 해볼게요 <웃음> 네, 이거 했을 때 수평을 맞춰야 아. 에스프레소가 잘 나와요 이렇게 먹어주고 나누 이거 물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박스 치킨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물 <웃음> 이에스프레소 왜인지 안에 들어가야 맛있는 에스프레소가응 해볼게요 앉을 수도 있어요 네. 들어가고 있어요 올라가 또이 들어갔다 간단하게 들어갔어요 간다 그, 그래도 마시는 거야? 예 들어가기만 하면 된 거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거 어, 맛있을까? 맛있을까? 이를 했지 했는데 새집 오긴 잘했네 언니 아니, 어, 좋아. 한입에 다 먹을 거. 뭐?